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별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자기 전에 홈케어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주에 한 2-3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 홈에스테틱 케게를 한번 소개드리려고 해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음. 저는 리프팅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집에서도 홈케어를 할수 있다면 정말 괜찮겠죠. 아무래도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좀 많이 드는 편이라서 오늘 제가 리프팅에도 좋은 홈 에스테틱 기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품 이름은 엠블리라고 하는데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기구랑 충정기 들어있는 어댑트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엠블리라는 제품은 로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로츠라는 브랜드가 약 20년 정도 넘게 이 에스테틱 기기만을 개발을 해온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임상 실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SCI 논문에서도 이미 이 효과, 이 SFD 기계의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엠블리 제품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가 전원 버튼이고요. 이렇게 6가지 기능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가장 하단 부분은 세 개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수분크림 있죠? 이런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발라도 되긴 하지만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표피가 있고 그 중간에 진피, 피부 속 깊이 진피까지 이 영양분, 지금 이 화장품에 있는 영양분이 흡수가 되려면 그냥 겉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이 피부가 흡수를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림을 사용해서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엠블리 제품을 사용해서 전원을 이렇게 키고요 저는 지금 수분 크림을 발랐으니까 요 N 모양의 영양 공급 단계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작동될 때 보면은 요게 적외선 부분이 있고. 여기 갈바닉 이온 부분이 나오는 부분 이게 적외선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진동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어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발랐을 때보다 지금 이 기기를 사용해서 바르게 되면 흡수가 정말 빠르게 잘 돼요. 그래서 발랐을 때어 그냥 이미 다 흡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흡수가 정말 빨리 잘 됩니다. 지금 이 엠블리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날에는 정말 화장이 너무 잘 먹는 쿨터 피부가 된다는 것이죠. 요 반대편에는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손으로 발랐을 때는 엄청 두들겨서 오랫동안 두들겨서 흐시켜야 되는데 이또앰플리제품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게 비타민 C 앰플이니까 미백 단계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미백 단계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가나 입가 부분은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사용을 해주세요.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더 피부 깊숙하게 흡수시키면서 조금 더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갈바니 기구를 이용해서 리프팅 관리 그리고 피부 깊숙이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쉽어 아, 지금 정말, 정말 정말 피부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